다쳤다. 군소 가자!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군소래끼들 한번 잡아가지고 록 쳐보려고 항구에 왔거든요 자 근데 군소를 드셔보고 싶어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해빵디님입니다 저번에 볼락시실할때 자기 걸안 찍으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보답드릴 게 없어서 군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기속말 하셨잖아요 경험은 해본다고 했는데 아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 해빵디님과 자 그리고 여기 해빵디님 약혼남 승모님 맞죠? 예 승모근 승모근 할때그 승모님인데 실제로 운동을 하셔가지고 오우씨 결혼하셔야겠네 <웃음> <웃음> 아니 예비 와이프를 저랑 비슷한 거 하네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두 분이랑 같이 잡고 같이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빵디님이 추천한 포인트예요 빵디님이 여기서 군소를 진짜 많이 잡았다고 그죠? 진짜 여기 바글바글 했었어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바로 뒤져보도록 할게요 군소들이 세조류를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가 좋은 날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날은? 이런 날은 거의 100% 있죠 포인트가 개 이상한 포인트만 아닌 이상 무조건 나온야 나오... 핵광디 <웃음> <웃음> 왜 없냐? 빵디님 제발 저한테 꽝을 주지 마세요 저희 볼락도 빵디님이랑 끝냈지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시작을 빵디님이라 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 제가 볼락 낚시를 그때 8일인가 했죠? 아 그렇게 많이? 뭐, 꽤 많이 했어요 다 편집된 거고 결국 마지막에 볼락 아니 개볼락으로 제가 끝내긴 했지만 어쨌든 볼락이라고 합리화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는 포인트 가면 은 바로 잡거든요 근데 빵디님 여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많았는데? 우리 딴데한 번만 가볼까 지금 여기는 주안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빵디님이 추천한 두 번째 포인트 왔거든요 어어, 흔적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뽑아올린 흔적이에요 이보라빛 흔적 있죠 그래 이슬놈들 벌써 있어야 되는데 맞죠 꽝대님 <웃음> 역시 예비 남편 절대 안 도와줌 <웃음> 어 똑같네 아니 둘다장화신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에? 뭐야 왜 이렇게 낮아 물이 여보세요 여기 수심이 너무 얕아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돌아가 돌아가 해산 없어 없어 없어 <웃음> 다음에는 항 바꿔서 갈 건데 제가 갈 항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군소 많은 포인트로 왔습니다 밤에 봤을 때 여기 항상 많았거든요 여기도 없으면 어떡해요? <웃음> 여기다 왔어요 제가 이거 빵대기랑 컨텐츠 그만해야겠다 못됐다 원래 이쯤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컨텐츠 하려면 오늘 열 마리 생각하고 왔는데 여름에 망했어요 나를 다시 잡아야 돼 일단 한번 쭉 볼게요 그 만통 군수가 다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네마리 내가 봤을 때이거 확실히 또 나야? <웃음> 우리가 지금 가슴장을 아직 한 번도 안 신었잖아요 그쵸 가슴장을 신고 들어가는 포인트로 갑시다 문어 문어 문어 갑자기 문어 나왔어요 저기 저기 빨리 빨리 빨리 할수 있어? 걸어 또, 또, 또. 하나 둘셋 아니 아니야 야, 빨리 야, 야. 그렇지 여기로도. 아 아니야 걸어 걸어 걸어 아니야 들어갔어 왜 빠져 걸렸나봐 진짜 아깝다 와 지금 문어 컨텐츠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이거 딱 잡았으면 넘었지 아 진짜 내버려 아니 어떻게 딱 여기에 있냐 아 문어 저 정도면 금채 넘었는데 으이그 남자였으면 멍들었어 임마. 그과장에 저기 군소 있다 발골 출력 보여드릴게요 못 잡기만 해봐 라 이씨. 불절률이 있기 때문에 각을 잘 봐야 된다고 여기 보이죠 군소 어. 아, 안으로 넣었다 <웃음> <웃음> 문어 친구 만들어줄라고 저 문어 아니야? 저거? 우느 거? 뻥이야 어디? 뻥이야 뻥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디? 친구. 군소?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이게 진짜 쉽지 않네 후킹 그렇지 <웃음> 그라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자 여러분 요게 바로 개구소입니다 손톱방보다 아, 어? 낫네 잘하네 자요거 넣어주세요 아 잡아야 돼안 물어 안 물어 옳지 하면서 어우 야이 느낌 왜 이래 에헤 여기 옆에 애기도 잡을 수 있겠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있자한 <웃음>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 닫아버려 저공김다 어디? 여기, 여기 밑에 아마이 앞에 있는 것도 못 잡는 거 아니죠? 잘 불러볼게 좀더좀더좀더 더, 좀 아이 시끄럽네 이 여자 자 갑니다 왜 <웃음> 네, 네, 네. 오케이 참군소 그다음에 아내 고기 갈고리로 처음 걸어 봐좀 미안하네 뭔가. <웃음>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참군소입니다 참고소. 아, 조금 전에 이거 미안하다며. 하도 아, 안뭐가 미안해 먹을 건데. 음. 가위바위보 할 사람. 아내 멤즈 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음> 뭐할 거예요? 저 찌요. 뭐할 거요? 안 알려줘. 빨리 알려줘. 뭉낼 거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내 멤즈 거 가위바위보. 와 뭐야? 커플 맞네 가위바위보 어. 자 기다려봐 얘. 어? 안 내버린 거 아, <웃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는 게 없어 빨리 들어줘 들어줘 와얘 근데 싸이 좋다 뱀맨 <웃음> 그래 묻는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 전... 괜찮아요 괜찮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옳지 <웃음> 승모씨 눈이 좋네 자 일단 지금 참군수 한 마리 개군수 한 마리 울트맨 공소 봤다는데 어디? 승모씨면또 믿을 만하지? 나는 몸이지 어디? 이거 아니에아 허연 거? 네 근데 저거 뽑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죠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둘인가? <웃음> 내가 봤어요 이거 물이 너무 일렁거려서 쉽지 않을 거예요돌 같아요 돌 어? 찾거 같아 누가요? 빵댕이 어디? 여기 어디? 이 사이에 이거 아니요돌 같은데요? 아 미안 사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빵댕이얘기해서아저 아, 근데 군소처럼 생겼어 아니요 돌처럼 생겼는데요? 아네 죄송합니다 자 <웃음> 그러면 주말에 들고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군소 잡기 역대급으로 제일 힘든 컨텐츠가 지금입니다 이 군소래기 때문에 지금 약 차만 70km를 탔거든요 아주 개 조사서 먹어줄게 군소래기들아 <웃음> 좋은 냄새 나죠. <웃음> <웃음> 냄새 패티시 드시네. 로거든 <웃음> 냄새는. 근데 그거는 참군수 냄새라 괜찮은 냄새예요. 이따 이제 개군수 냄새 맡으면은 산장할 거예요.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나와 말이에요. 좋은데 오늘 이런 날은 뭐 솔직히 군소 너무 많아요. 정상인데 여기는. 나왔잖아, 이거 봐. 여기 있잖아, 벌써. 근데 너무 새 게여서 바로 보라피 뽑을 거예요. 해, 한번 해 보세요. 는데나 같은 느기로 만난 거야 이미 천적을 만나가지고 얘네가 보라빛을 쓸수 있는 한계량이 있어요 꼭 어디? 커요? 아야 애매하다 지금 커 보이는데 이렇게 만지면은 괜찮네? <웃음> <커 보이는데? 웃음> 얘 가져가자 여기 둬야겠다 어, 봐라 보라빛 바로 뿜잖아요 지금. 어, 지금 여기 또 있다 여기, 여기 올걸 아, 괜히 핵꽝디 말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야가져가라 <웃음> 어이씨 얘 작다 <웃음> 커트라인 크기를 방금 잡은 녀석으로 돌게요 어? 디 어디, 어디. 승모씨가 잘찾네 어디였지? 왜왜돼 안 안돼 안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더더기 여기 보인다 얜가 그래서, 아, 거머리 꺼져라. 아 야, 진짜 오늘 군소작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군소들이 많이 없는 날이 꼭 있습니다. 진짜 많을 땐 널려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없는 거예요. 수많은 항을 뒤졌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방파제 밑에 보면은 붙어 있어요. 아, 롯데타. 아까 그놈이 다인 것 같은데. 잠깐만, 물이 들어가 있어.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나발이라네요. 누우세요? <웃음> <웃음> 왜? 오! 커?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너무 작네. 나죠? <웃음> 까져버려. 야, 보라피 신명나게 뽑는다. 와, 진짜 이렇게 없다고? 아니, 있긴 있는데 큰게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큰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 잘못된 거예요, 날이. 어, 그만. 커요? 저기. 저기 던져. 저 멀리 꺼져. <웃음> <웃음> <웃음> 나왔습니다, 본성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찍을려 했는데,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 한 포인트만 더 왔습니다. 오늘 한큐 끝내는 게 최고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봤던 포인트거든요, 군소들을.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군소, 이렇게, 게 힘들게 안되 진짜. 여기는 밤에 이런 데막 붙어 있거든요? 저기 뭐 검은색 있는데요? 조그만 거 아니야? 몰라, 검은 형체 있어요. 그림자예요. 뭐야? 뭐예요? 합격. 아니요. 어, 합격! 합격! 어, 합격!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야아 왜 걷다 다 여기다 킵해주자 승모씨가 잘 보네 자 여러분 두 마리 남았습니다 두 마리 <웃음> 냄새 그만 막. 나보다 심하네 패티씨가 같아 <웃음> 입에 넣을 수 있겠어요? <웃음> 좀, 좀 <웃음> 그럼 너무 좋지. 걱정되면 될수록 너무 좋은 컨텐치기 어, 때문에. 와, 진짜 안 보인다. 아니, 원래 널려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없네, 오늘. 원래 요 정도 날씨에는 여기에도 막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날은 좋은데, 수온이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잇잇잇 커? 좋다, 커! 좋다, 커! 좋다, 커! 어이, <웃음> 좋다. 어이, 좋다. 좋다. 좋다. 잘 보네. 빠르니까 조심해요. 우와! 우와. <웃음> <차가, 목포> <웃음> 아, 나이들 자,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웃음> 한 마리. 언니 이거 좀 놓고. 와주세요. 아, 네, 네. <웃음> 자어우 제일 크다 우와 다 나버려 아까 쟁여놨던 게한 마리 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한 마리만 더 뭐야 <듣고> <듣고> 오우 야 좋다 좋다 터키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네 한번 넣어주세요 들어가래 <듣고> <듣고> 어우 좋다 다 나버려 혹시 뭐 내가 좀더 볼까요? <듣고> 한두 마리만? <웃음> <웃음> 생물 유튜버 이게 문제야 승모 씨한두 마리만 더 봅시다 자 라스트 한 마리 지금 여기 해초 사이에 좀 많은 거 같아 다, 다 딱, 딱, 아, 어, 풀 안에 빼꼼 보이는 애들 잡아야겠네 근데 원래 개군소를 많이 잡으면 좋긴 한데 지금 개군소보다 오늘은 참군소가 더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개군소가 많이 나온 날이 고 참군소가 많이 나온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참군소가 많이 나온 날 같아요 뭐 네. 어, 봤어요? 오! 왜왜왜왜 <웃음> 아, 잘하는 사람이고구만 근데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맞 아, <웃음> 맞아 맞아 이게 개군소거든요? 냄새 맡아보세요 아, 왜? 불안한데? 벌써부터 지금 향냄새가 나요 <웃음> 어 뭐야 이거 내가 안 했어 아얘 이거 수염 같은 게코 들어왔어 <웃음> <웃음> 냄새가 어때요? 지금 바람 때문에 잘안 나는데 바람 때문에 저한테 나요 냄새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냄새 <냄새나요? 살짝 짠네. 웃음> 나요? 살짝 짠내 짠내 나요? 짠내 저는 섬유유연제 엄청나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나왜 냄새가 지금 또안 나지? <웃음> 아까 군소 냄새가 너무 강해서 아니 이게 훨씬 강해요 이게 오, 오. 아이씨. <웃음> 이래서 이 개군소는 안 먹는 거예요 저희 다 잡았거든요. 저희 집에 가서 냄새 한번 맡아봐요. 제대로. 아까 다 이거 잡은 거 아니야? 아니야. 한 마리만 이거 잡고 지금 이거 두 마리째. 나머지 다 참군소 먹어도 되는 거. 얘는 먹을 수 없는 건데 저는 먹어요. 가자. 집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집으로 다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자, 여러분 이렇게 들고 바로 가볼게요. 뒤지러 가자. 두번더 뒤지러 가자. <웃음> 자 여러분 이게 해서 개군소랑 참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저희 셋이 한번 먹어볼 건데 이두 분은 군소를 아직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두 분한테 먼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먹겠됩니다 일단 군소를 가장 고편적으로 먹는 게 삶아서 먹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삶아서 하나 딱 드리고 신발도 튀기도 맛있으니까 튀긴 거 하나 딱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소 직화구이 해가지고 토치로 조져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소라를 좀 좋아하시나요? 찾아 먹진 않아요. 어때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웃음> 소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군소를 좀 먹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잡아온 군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이두 마리 색깔 다르잖아요. 이게 개군소고 나머지 애들 다 똑같은 색깔이랑 무늬를 가지고 애들이 참군소 먹을 수 있는 군소입니다.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아 씨. 아, <웃음> 아까도 막 <웃음> 하더라고. 오 씨. <웃음> <웃음> 무슨 냄새야? 이상한 냄새 나는데? 이거 맡아보세요. 이거 모자에 다 모자 모자 염색된다. 아 <웃음> 모자 염색돼요. 오, 어때요? 화장품 냄새나요 약간 그런 냄새 나죠? 네, 향신료. 성, 향신료 냄새가 나죠? 향신료 향신료 냄새 나요 약간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것도 나고 맡아보세요 개군수안 맡았잖아 <웃음>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야! <웃음> 아니, 이게 남편 될 사람이 맞아 <웃음> 심지죠 빵디님 내가 한줄 알고 나는 바로 때리려고 하는데 뭐야 너야? <웃음> 이제 알았어? 형이 어. 아니야? 아, 내가 어떻게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해요 <웃음> 자 일단 여기 왔들 손질 할 건데 손질 한법 알려드릴게요 딱 뒤집어요 배 있죠? 여기를 찌른 다음에 배를 이렇게 쫙 갈라줘요 그럼 이렇게 내장 나오잖아요 여기 잡고 그냥 과감없이 딱 뒤집어요 그럼 안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냥 다 뜯어버려 모터야 하고 바로 다시 오시고 간단하죠? 손질 끝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저기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는 그냥, 그냥 내장의 일부인데 군소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은 이게 독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들이 이게 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는 수단일 뿐이고 실제 독은 내장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손가락 나오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 드시면 돼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하면 손짓 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개구수 한 마리 남은 것 마저 하시죠. 네그 녀석. 장갑 끼니까 그나마 좀 낫네. 어, 어. 자, 거기를 칼로 라삭라삭 외쳐줘야 돼요. 라삭라삭. 네. 라삭. <웃음> 어 미안해! 원래 <웃음> 이럴 땐 남편이 제일 좋아요. <웃음> 으아! 으아! 어, 오, 그렇지. 그리고 아까 거기 살짝 칼집 낸 다음에. 손조심해 손. 뜯었어요?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 나와요? <웃음> 그렇지, 마지막 뽀뽀만 으세요 그리고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워터야!!! 조조조조도도도도도조조 그리고 다 끝나고 냄새 맡아야 되는거 알죠? 양안먹고거같 이걸 좀씻고주셔야지이 상태로 그냥 승모씨한테 <웃음> 됐어요. 마흐야흐흐 네. 자, 저 제일 큰놈 가운데 으 <웃음> 그렇지 호떡이라고 생각하세요 호떡 같잖아 그렇지 승무씨가 라삭하고 빵디님 사무라이 한번 하자 라삭? 사무라이 눈 뒤집어주세요 <웃음> 라삭? <라사>? 사무라이 <웃음> 그거 알아 은혜야? 빵디님 장인어른 잘따라왔다 하나 둘셋아 <웃음> 우리 아빠 <아팠네. 웃음>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웃음> 자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뒤집으세요 <웃음> 블루투스 구역질이 굉장히 약하시다고 합니다. 공감대가 엄청 뛰어나셔가지고 옆에서 역경으로 보면 구역질이 바로 나오신다 그래요. 승모씨 네, 괜찮아요? 오. <웃음> 근데 이거는 안에 흰 색깔을 <웃음> 뭐가 떠돌던 게 있어?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알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아유 됐습니다. 자 이제 장갑 벗어주세요.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이거 승모씨가 한거야 얘는 <웃음> 야팔지도 되네 이게 조사놨는데요 요거는? 보여요 네요저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손질한 애들은 여기 그릇에다가 일단 싹다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손질하는 또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배잖아요 여기 말고 날개 감청인데 요 날개를 딱 펼치면 등이 보이거든요 이쪽을 살짝 이렇게 까요 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짜면은 내장이 네다 나옵니다. 그냥. <웃음> 또하러 왔어? 아 잠깐 나 저기 도 또... 봐. <웃음> <웃음> 어떻게 해, 이따 라가리에 넣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 뭐예요? 이거 룰러요 <웃음> 근데 그거 진짜 뭐예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식기 같아요. 랄? 랄. 근데 군소는 암컷 수컷이 있어요? 군소는 자웅동체예요 얘네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암컷 수컷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임신은 못해요. 짝짓기랑 행위를 하고 나서 임신. 근데 희한한 게3마리서 하고 4마리서 네 하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은 4마리, 네 5마리가 이렇게 서로 빙 둘러있어요. 그게 짝짓기를 하는 거래요. 개래끼들이 네장동천데 <웃음> 바람 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웃음>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됩니다. 배 냄새는 되게 좋아요. 이등 냄새랑 완전 달라요. 아 진짜로 진짜로. <웃음> 이거 봐. 내가 증명했죠? 내가 안한 거. 악마야 좋아하고 있어. <웃음> 어, 나도 안될거 같아. 화장실 어, 좀. <웃음> you <laughs>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봐요 광대님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요? 하나만 약속해줘요 뭐요? 승모씨 혼내지않기로 집에 가서 알겠어요?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진짜 또 했어요 근데? 어? 육질한게 어? 아니라? 어.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여요 제가 진짜로? 먹일 거잖아요 <웃음> <웃음> 먹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하기로 한거 궁금은 하니까 아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추 <웃음> 유튜버자 <웃음> <웃음>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세 마리도 게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라상, 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손질해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삶눈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군소 두 마리에, 참군소 한마리 이렇게 해서 세 마리를 삶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밀키 그리고 바로 파이아 한번 해라 보고 뒤집어서 아, 가장 내가 못생긴 표정으로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파아 이렇게 딱 해줘야 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파이아 <웃음> 자, 이렇게 불을 올려놓고 개군소. 오, 우혜 오늘 <웃음> <웃음> 어, 핵방대기님 <핵방되게> 뒤졌다. <웃음> 코에서 향수 냄새가 나네. <웃음> 와, 진짜 기습이여가지고 화도 못 내. <웃음> 자, 일단 개군소 한 마리 넣어버섯. 자, 그리고 참군소 내가 봤을 때큰 놈을 한 마리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쪼그라들거든요. 들어가라. 자, 개군소 나머지 한 마리 더. 아우 씨자 <웃음> 얘도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대략 한 20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요건 삶을 동안 군소를 튀길 건데 이 군소를 튀길 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분 가루에 한번 묻혀가지고 튀기면은 덜 튀거든요 물이 자 일단 제가 다 요리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여기 그릇에다가 감지 전지를 먼저 넣어주세요 자그 후라이팬에 기름 먼저 부어줄게요 어너너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보고 정말 내가 못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웃음> 이렇게 해야 돼요 잘했어 <웃음> <웃음> 먹고 살기 힘드네 하나 둘셋 <웃음> 안, 안, 안, 안, <웃음> 좋아,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웃음> 제일 나쁜 사람. 자 이제 빵디님이 이거 묻힌 다음에 기름 해주면 됩니다. 완전히 쫙 버무려줘야 돼. 요 이거 묻혀놓니까 으좀 낫다. 어 그럼요. 전문 가루 안에 넣어야 돼. 안에 안에 벌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 씨앗. 이거를 할 때는 카메라를 보면서 내가 진짜 개 못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웃음> 도저, 도저 도저 도저 이렇게 해야 돼. <웃음> <웃음> 할수 있어. 당신 풀어. 나는 언더빵이다. 그래, 나는 언더빵이다. 언더빵이다. 하나 둘 셋. 쪼, <웃음> <웃음> <웃음> 됐어요? 응. 그럼 이렇게 살살살 털어주고 여기다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을 때는 내가 진짜 호적 파인다라는 느낌으로 이건내 잠시만 이거 내가 명신되는거 아니야 지금? 너무 no. 어려워 <웃음> 내가 너무 현타가 오네 <웃음> <웃음> 오늘 이후로 다시못 보겠다 <웃음> 하나 둘셋 <웃음> 할수 있어 지금 못하면 안 웃겨 하나 둘셋너 no. 그렇지 자한 마리 더 빠르게 해주도록 할게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자 no. <웃음> 여러분 지금 튀긴다된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탄내 나는데? 어, 야, 야, 야, 어 이거 뭐야 찹쌀탕 수 같아요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이게 탄게 아니라 이 겉에 군속 무늬예요 무늬 이거 한 번만 뒤로 돌려줘보면 안 돼요? 이거? 겨을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여기 안탄 부분 이런 거 먹자 저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항상 요리를 다 끝내고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마카세 느낌으로 하나 하나 하나 지금 바로 한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대님 먼저 한번 가시죠. <웃음> 진짜 궁금하긴 응. 했는데. 어, 비주얼 괜찮은데 한번 보여 주세요. 고기에는 지금 진짜 괜찮아요. 응. 진짜 괜찮은데 냄새 먼저 응. 냄새 어때요? 냄새는 그냥 튀긴 냄새. 어, 튀긴 냄새가. 오, 나, 튀김, 딱 처음 먹었을 때 괜찮을 거예요, 맛이. 나중에. 나중에도 나 솔직히 이렇게 전분가루에 튀긴 건 처음이에요. 아, 넌잘 먹는 척 해, 왜? <웃음> <웃음> 먹어볼게요. 장인어른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혀가 여기 바닥에 찍고 올라온다는 <웃음> 느낌으로. 춥멜! <웃음> 너무 아빠가 그러니까. 그랬다. 장인어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먹어볼게요. 춥멜! 아, 아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씹으면 돼요. 아, 아, 아, 씹어봐요. 지금 솔직히 세 번밖에 안 씹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잠깐만. 내가 지금 전부만 씹고 까 <웃음> 혼자 봐. 유 아! 어그 여기 아! 아! 맛이 어때요? 처음에는 전분만 씹혀가지고 응. 괜찮은 맛인 줄 알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씹고 나니까 즙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말 그. 말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진짜 이거 먹어봐야 돼. 성공씨, 가시죠. 먹어보겠습니다. 줌메르 <웃음> <추베르>? 씨.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좀쳐다보 역시. 하하하하 <웃음> <웃음> 도와 도와어자 <갔어. 웃음> 일단 한 커플 보내고요 어때요? <웃음> 향이 씹을 때는 바삭한데 끝에서 이렇게 좀록 같아요 <웃음> 그래도 승훈씨 참고 좀 먹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큰거요거 요거 요거 크잖아요 아, 너무 작은데 이거 요게 작아요? 이거 두 갠데? <웃음> 리발레케 <웃음> 어, 죄송해요 웃겨가지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군수에 비하면은 요거는 되게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맛있게 튀겨진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초렘! <웃음> 음! 음! 김부각 맛 나는데? 음! 군수가 얼마 안 씹힌 거 아니야? 어, 려요 아, 씨! 이게 뒤에 와요. 뒤에 그 향이. 괜찮은데요? 진짜 짠거 빼고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군소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아니 그래, 진짜, 진짜로? 그... 군소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인데 맛있는데? 진짜로 내가 쎄지 <웃음> 음, 짜서 그래 짜서. 더 먹어봐요 그럼. 뭐야 아, 진짜 오. 먹었어 이건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군소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진짜. 냄새 <웃음> 진짜. 겁나 올라오는김부강 맛이네요 김부강 맛. 이거 봐봐요 여러분. 그럼 군소만 먹어봐요. 군소만 먹어볼게요. 쫙 튀겨진 군소거든요? 어, 진짜 김부강맛 나고 너무 맛있는데? 투배르? 뭐야? 왜맛있어 여러분? 나도 놀랐어요, 지금. 예전에 튀겨서 먹었을 때 내가 못 먹었어요. 었 근데 여러분, 제가 전분에서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괜찮은데? 그냥 술안주. 말도 안 돼. 응? 러면 진짜로 말도 안 돼. 제가 결제를 했으면 애초에 나왔어요, 애초에. 진짜 맛있나봐. 무소와 아. 야! <웃음> 야! <웃음> 성공! 이야. <웃음> 와 진짜 뭐야? 오늘 진짜 내 자신이 지금 너무 놀라, 사실. 어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웃음> 압주씨. 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음은 살무군소 군소가 요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제크에죠 엄청 데크메죠? 어. 요거는 한입에 가도 될것 같은데? 요거 세 개니까 우리 하나씩 갈까요? 좋아요. 이두 마리가 개군소 거예요. 그리고 이큰게 참군소. 참군소. 자, 요 참군소는 그럼 반을 자릅시다. 와, 너무 잘 익었어. 자, 개군소 먼저, 방대님 오래 쉬었어, 요 지금. 우리 둘이 먹는 다고 계속 쉬었잖아. 요 어... 냄새 한 번만. 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코 막고 먹어도 돼요? 코 막고 먹어도 요 먹어볼게요. 준비! <웃음> 집어이터 막 쏴. 이렇게 게 집이요. 오오 그렇지 할수 있어. 오. 뭐가 튀어 나왔는 <웃음> 어디 야 <이씨>. 아, <웃음> 햇방디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니다햇디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왜 조금 더 바뀌지 않았죠? 아니 씹었는데 안잘리고 즙만 계속 축축촥촥 나와가지고 나는 입으로 뭐안소 나은 줄 알았어 다시 잠시만 이거 햇방디님의준이어거든요 지금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요 <웃음> 집에 가고 <갔는데. 웃음> 이거 <목소리가 웃음> <웃음> 가가세요3분손도 달라요 이거는 완전 식용 이거는 진짜 귀에요 이거 다섯 마리의 냉동 2만원에 팔아요 <목소리가> 아니 근데 잘 드세요 이것도? 아니요 저는 이살모어뭐 뭐 먹어 이따 먹을 거예요 저도 비 <목소리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목소리가> <찬찬, 찬, 찬. 목소리가> 먹어볼게요 주 베르 오그래 참고 잘 드시는데요? <목소리가> 숨을 안 쉬고 있어 숨을 안 쉬고 있어요? <목소리가> 15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방금 <웃음> 아할수 있어, 할수 아, 네,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이게 참으면은, 내성이 좀 생겨요. 저도 참고 많이 먹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군소 건강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연산 살만은 거는, 진짜.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진짜, 제일 잘 봤어. 맛이 어때요?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팍, <웃음> 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역질 안 해요. 넌저 자, 어디...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개구서입니다. 개구서 제가 먹어볼게요. 아너 아까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괜히 용기가 지금 조금 생겨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웃음> <웃음> <웃음> 아 잠글 <담글> 거우 <웃음> <웃음> 아! <웃음> 제가 봤을 때 토치구 있잖아요. 그거는 해보나 말아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참군소도 먹어 보고 싶어요. 아까 참군소 성공해 가지고 제 승무 씨랑 나눠 먹을게요. 너도. 나다 먹었잖아. 아, 셋이 먹자. 아, 그래. 잘랐어 셋이 먹자. 아이고 승무 씨 아주 방송쟁이야방송쟁이여러분 저희 마지막으로 셋이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초배를 <웃음> 아, 관심 많아. 아, 배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수 오랜만에 아주 맵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시고, 거 맞죠? 정말 거짓없이 비비 약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먹는 거니까요. 군수 사실 맛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음에도 군수 여상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눈물 닦고 채널 한 번만 하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햇빵디 t v 구독, 좋아 해주세요. <웃음> 영상 끝!